야, 양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h e i f if the moves gotta grab it. u s e w s like a magnet. Blues won't have it till I'm doomed in a <laughs> casket. 양양 nope. 양. 분이얘충격 양. 받을 것 같은데. 우리 양 만나고 하자. 안니 들게. 이거이거 이거, 여기 여기 내가 내가 미안하다. 가중에 또 사달라는 거 아니야? 맛있어? 계란탕이 맛있어? 아니 음. 네. 내 개인적인 생각은 어내 음. 개인적인 생각 이 양념장보다 그냥 소금이야. 얼리건 거 한번 먹어 봐. 소금에다 먹어. 소금에다 먹으면 고기 고기 맛이 확 느껴져. <놀람> 가방이야? 가방이야 <웃음> 와, 귀여워 뭐야 강아지야?